먹을 뭐 그래, 앨범 까! 오늘은 요번에 컴백한 비비지 앨범 한번 까볼게요. 일단 포스터부터. 어, 어머머. 어머. 미쳤다, 미쳤다. 분위기 미쳤다. 앨범도 한번 까볼게요. 어, 엄청 반짝거려. 헐 뒷모습 봐. 너무 예쁜데 저는 이거 알라딘에서 2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짜잔. 어머머머. 어머, 어머. 심지어 수트라니. 개멋있는데, 진짜? 중간에 포카가 없네? 여기 다 들었나봐. 왠디에 뭐가 잔뜩 있어요 일단 요거는 CD 이렇게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스티커가 있어요 약간 명화 같은 느낌이에요 보면 예쁘다 그리고 요거는 가사지 어, 되게 신문 같은 느낌 그리고 요거는 요렇게 스티프 올리라고 써있어요 방문 앞에 붙여두는 건가? 이렇게 뒤에 또 비비지 친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약간 미니 파일같이 생긴 거예요 살짝 구겨졌어요 젠장 짠 요렇게 신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코팅된 느낌으로 그 다음 요거는 필름 오 투명이라서 더 분위기 있어요 그리고 포카 구성이 엄청 좋아요. 포카가 3장 들어있거든요. 근데 뒤에 이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렇게 가려놨습니다. 하나씩 까볼게요. 하나, 둘, 셋! 짜잔! 역시나 이번에도 단체 포카가 이렇게 들어있네요. 아우, 진짜 너무 귀엽다. 그다음 하나, 둘, 셋! 짜잔! 신비! 하나, 둘, 셋! 이것도 신비! 심지어 이거 약간 되게 세트 같은 느낌. 이렇게 해서 비비지 앨범 깡끗! 막 그래, 앨범 깡! 여러분들 많이 요청해주셨던 구석순 앨범 가져왔습니다.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날라딘 특전으로 이렇게 포카가 먼저 왔어요. 이거 먼저 까볼게요. 하나, 둘, 셋, 짜잔! 코시가 나왔습니다 오우야 너무 잘생겼다 대박 자 이것도 까볼게요 이렇게 되게 깔끔하게 생겼어요 전 요거 알라딘에서 17,800원에 구매했습니다 열어볼까나 일단 포토북 아 순간이 미쳤다 대박 너무 귀여워 헐 얼랭 이렇게 밴드에 이렇게 CD가 있고요. 어떻게 자일리톨 같은 느낌. 자, 그리고 이거는 약간 포스터 같은데. 짜잔. 이렇게. 헐, 너무 귀엽다. 너무 마음에 들어. 그리고 이거는 가사집.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스티커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호시가 이렇게 있는데 뒤집어 보면 습관 만드는 챌린지 같은 건가 봐요. 자, 그다음 이거는 뭘까? 짠. 아, 승관이가 나왔습니다.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승관이 사진. 자, 그리고 마지막 포카 하던 스 짜잔, 승관이가. 와, 근데 이번에 포카 진짜 너무 마음에 드네. 이렇게 해서 세븐틴 부속순 앨범 깐 끝. 깡! 그래, 저번에 부속순 앨본 깠었는데 여러분들이 포카 누락된 거 아니냐고 말씀해주셔서 찾아보니까 진짜로 누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환을 받아왔습니다 이거는 그때 특정으로 나왔던 포카인데 이건 따로 해소 안 해간다 해서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고요 다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포카가 잘 빠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짠 이거 습관 챌린지 저번에 호시가 나왔는데 이번엔 짠어이거는 승관이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름으로 사진 하나 <웃음> 아, 둘셋 자, 호시가 나왔습니다. 저번에 승관이가 나왔었는데 자그 다음에 포카 이렇게 두 장이 있습니다. 아 교환하기 잘했네 진짜. 자, 이 파란 거부터 까볼게요. 하나 둘셋 짜잔! 도겸이가 나왔습니다. <웃음> 귀여운데? 자 이것도 하나 둘셋 짜잔! 어 승관이 저번에 나왔던 거 이거 똑같이 고대로 나왔어요. 어 진짜 대만족. 이렇게 해서 세명다 모았어. 대박 사건. 이렇게 해서 부석순 앨범깡 다시 까보기 끝. 먹으 뭐 그래, 앨범 깡 오늘은 어제 컴백한 키 앨범 까볼 거예요 근데 제가 저번에 키 앨범 샀을 때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두 개를 사봤습니다 일단 요거 먼저 한번 까볼게요 일단은 포스터부터 짜자잔 요렇게 어, 너무 커가지고 한 번에 못 보여드리는 게 너무 아쉬운데 너무 귀엽다 진짜 자 요것도 까보겠습니다 전 요번에 알라딘에서 17,800원에 구매했습니다 요렇게 와 아, 진짜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색감 봐 미쳤어 헐랭 너무 귀여워 헐랭구 요번에 되게 게임 같은 그런 컨셉인 것 같아 요 요거는 CD 짜자잔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스티커 아 진짜 너무 귀여워 약간 핀터레스트 감성? <웃음> 자그리 속에 포스터가 하나 더 있나봐요 짜자잔 요렇게자 그리고 요거는 엽서 하나 아, 둘셋 짜잔 요렇게아 너무 귀여운데 자 그리고 포카 포카는 이렇게 한장 들어있고요 한번 까볼게요 하나 아, 둘셋 짜잔 와 너무 귀여워요 완전히 키치보이 어 요번 앨범 색감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바로 다음 영상에서 한정판 앨범도 까볼게요 이탄에서 만나요 안녕 어 그래 앨범깡 이어서 요 게임패처럼 생긴 한정반 키 앨범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포스터가 왔어요 와 진짜 너무 크다 짜자잔 와늘 느끼는 거지만 저번 포스터도 그렇고 이번 포스터도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자 요것도 까볼게요 짜자잔 요건 좀더 포스 있는 그런 느낌 요거는 알라딘에서 19,300원에 구매했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두근두근 짜잔 요렇게 어 이거 뭐야 게임팩 같은 느낌이야 진짜 짜잔 어떻게 게임 캐릭터같이 헐, 헐. 미친거냐 너무 잘생겼어 약간 미니 포토북 같은 느낌인가봐그 다음에 요거 요것도 포토북 가사 같은 것도 있고요 어, 여기 포카가 있어 그리고 여기 이렇게 CD가 있습니다 어, 저는 이 CD 버전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어, 한정판 진짜 사길 잘했어 자, 그리고 여기도 포스터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어, 완전 2D 캐릭터같이 이렇게 키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카 요거는 아바타 카드고 이게 포카인데요 아바타 카드 먼저 까볼게요 하나 둘셋 짜잔 요렇게키 아바타인가 봐요 픽셀 그래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카 한번 까볼게요 하나 둘셋 <웃음> 짜잔 헐 대박 와, 이번 포카 대박이야 이건 아까 뽑았던 거거든요 두자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해서 이번에 컴백한 키한정판 앨범 깡패 뭐 그래, 앨범값 많이들 요청해주신 스테이실 테디베어 앨범 가져왔습니다 일단 포스터부터 요렇게 요렇게 아 진짜 파피파피도 그렇고 요번에 진짜 너무 반짝반짝하고 너무 예뻐. 자 이제 한번 까볼게요 짜잔 이렇게 겉에는 되게 매트한 느낌이고 여기 테디베어만 유광으로 되어있어요 요거 요번에 알라딘에서 만5 6 0 0원에 구매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곰돌이가 되어있는데 이게 보니까 시영지 같아요 아 진짜 저번에도 넣어줬었는데 이거 진짜 되게 향기로워 포토북 오 귀여워 되게 털 느낌으로 이렇게 인쇄돼있고요 아 귀여워 아 요번에 진짜 비주얼 대박이야 이렇게 뒤쪽에 가사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거 오 여기 안에 이렇게 CD가 있습니다 여기도 곰돌이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요거 페이퍼토인가봐요 심플해서 맞출 수 있겠는데? 여기에 끼우고 다리 이렇게아 진짜 어, 죄송하지만 귀여운지는 잘 모르겠어 <웃음> 이거 이렇게 평면으로 보관하는 게더 귀여운 것 같아 <웃음> 자 드디어 포카 저번 스테이시 앨범에서는 아이사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과연 누가 나올지 하나 아, 둘셋뜨민이오 그... 전체적으로 너무 빙구빙구해 너무 귀엽다 진짜 이렇게 해서 스테이시 테디베어 앨범 깡 뭐 그래 앨범깡 요번에 안하려다가 노래가 너무 좋아서 가져왔습니다 트리플스 앨범깡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 저번보다 훨씬 퀄리티 좋은 느낌이야 저는 요번에 알라딘에서 2만원에 구매했고 이거 B버전이 왔습니다 이렇게 첫번째 장 열면 바로 CD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감성이야 헉 너무 예쁜데요 어, 감성 지대로다 뒷면에 이렇게 가사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포스터 요렇게 어 분위기를 되게 잘 뽑긴 했어요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 근데 문제는 제가 아직 멤버들 이름을 잘 몰라요 자 그리고 요거는 스티커 이 친구가 누굴까 그다음 요거 요건 트리플 s 버스입니다 이렇게 어제다 이렇게 꼽을 수 있는 그런 형인가 아니면 피켓? <웃음> 자 그리고 요거 약간 단단한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어요 하나 아, 둘 셋! 어 이렇게 약간 이어을 렌티큘러라고 하는거 맞죠 여러분? 이렇게 핸드폰 스마트폰 모양으로 되어있고 여기 보면 어요 친구 같아요 카에데라는 친구인거 같습니다 솔직히 멤버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름이 여기 진짜 빡세 자 그리고 요거 이제 여기 세계관에서 이게 포칸데요 오브젝트라는 겁니다 짜잔 하나 아, 둘 셋! 짜잔 요렇게! 어요 친구는 지오라는 친구입니다 어, 귀여워 되게 겨울 분위기네 자 요렇게 해서 트리플 S 앨범 깡 끝! 뭐 그래 앨범 깡! 오늘은 요번에 컴백한 더 보이즈 앨범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자 까보겠습니다 어, 되게 특이해 이렇게 얇은 종이에 한겹 쌓여있어요 그래서 또 특이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알라딘에서 17,800원에 구매했습니다 아, 미쳤다 개 멋있는데? 어, 여기 중간에 이거 뭐지? 포스터인가? 짜잔! 아 사진이구나 에릭이 나왔습니다 오 완전 고화질개 멋있는데? 아 이게 너무 귀여워 해리포터 아뇨? 니야 맨뒤에 이렇게 자, 일단 이거 가사집 같아요 오 느낌있어 이쁘다 그리고 CD 오 이렇게 마치 네임펜으로 쓴 것처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여행 가방에다가 가는거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껴가지고 네임택 같은 느낌? 여기 선우라고 적혀있어요 자 그리고 요거잘안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필름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분위기 있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 선우라고 적혀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카는 이렇게 두 장이 있는데요 요거부터 까볼게요 하들둘셋 짜잔 현대가 나왔어요 오 멋있어 그리고 또 하나 하들둘셋 짜잔 상현이가 나왔습니다 상현이 저번에도 나왔었는데 와 어쩐지 밝은 머리 친구들만 나왔는데요 신기하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컴백한 터보이즈 앨범 깐끝뭐글래 그래, 앨범 깐 오늘은 민현이의 솔로 앨범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벌써 잘생겼다 저는 알라딘에서 19,300원에 구입했고요 이렇게 트루올라이 라고 적혀있고 되게 매트한 재질이에요아헐 열면 다른 느낌 그리고 뒷면도 있어 뒷면은 뒤통수 어우 여기 뭐가 잔뜩 들었구만 헐 미쳤다 아, 뭐야 이거 포스터였어 아니 이렇게 잘생겨도 되나요? 아 그리고 요거 알라딘 특전이 왔어요 반투명 포카 미쳤다 아 헐레 이렇게 특전이 있고요 다음 이거 이거는 어, 포스터, 엄청 창백한 느낌. 그리고 이거는 엽서 같긴 한데 이렇게 어 뒤에도 이미지가 있네. 이런 건 뭐라고 해야 되냐? 그리고 CD, 짠오 <웃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깔끔한 레터링 스티커까지 같이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포카는 이렇게 두 장이 들어있는데요. 너무 기대된다 진짜. 아들. 셋 짜잔! 이렇게 어 이렇게 <웃음> 하나 하트 소 미니언이 하나 둘셋 짜잔! 요거는 완전 깔끔한 미니언이 어 완전 개존잘 너무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해서 황민양 솔로 앨범